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따로 나갈 일은 없는데 조금 이따가 다른 영상 촬영 스케줄이 있어서 그거 할겸 메이크업 영상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일단 앞머리부터 가고 저번에 쿨라 메이크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BTI 토크를 하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 렌즈는 아이로라 플루트 브라운 컬러를 착용했고요.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문샷 마이크로 카밍픽 쿠션 101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되게 케이스가 이쁘죠 퍼프도 특이하게 연보라색.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제 취향이라서 벌써부터 마음에 들어요. 101 컬러가 17호에서 19호 분들이 바를 수 있게 좀 밝은 컬러더라고요. 그렇게 밝은 컬러 쿠션을 찾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되게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도 딱화사해줄수 있게 컬러 만족도는 제가 썼던 쿠션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워요. 이게 카밍풀 쿠션인 이유가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쿠션을 바르는데도 얼굴이 좀 진정되고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기로 했던 MBTI 얘기를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예전에 영상에서 제 MBTI를 추측해달라고 하니까 추측해 주신 몇몇 분들이 제 MBTI를 ENTP라고 <웃음> 추측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그 당시엔 제가 진짜 ENTP가 딱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좀 MBTI가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이몇 개월 사이에 MBTI 검사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벌써 피부화장이 다 됐네. 얼굴 부분 부분에 파우더 처리하면서 얘기를 마저 할게요. 아무튼 그때 제가 한번 ENTP가 나왔어서 맞추신 분들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나 진짜 ENTP 된 건가 하고 살짝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한동안 계속 INFP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MBTI별 특징 같은 것도 읽어봐도 INFP 성격이 저랑 딱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MBTI 검사를 막 많이 하지도 않고 어디 가면 어나 INFP야 이러고 다녔는데 한 2-3개월 전에 제가 MBTI 검사를 다시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글쎄 ENTP가 나온 거예요 너무 확 바뀌었잖아요 뭔가 그 성격 특징을 읽어봐도 뭔가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나라고 하기엔 살짝 좀 많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ENFP가 나오고 ENFP도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이게 많이 뭐가 잘못됐다 해서 또 다시 하니까 INFP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올까 하고 제가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퍼센트 비율이 다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중간에 가까운? 그래서 저는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MBTI가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MBTI 맹신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살짝 MBTI 과몰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있으면 조금 반만 듣는 느낌? 제가 좋아하는 치카이치코 아이브로 정말 예쁘게 잘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가장 최근에 다시 한 검사 결과는 ISFP가 나왔어요. 한 두세 번 계속 S가 나오더라고요, ISFP로. 근데 MBTI는 한동안 ISFP로 고정이 있구나 싶어요. 왜냐면 제가 ISFP 특징을 보니까 저랑 진짜 꽤 엄청 잘 들어봤더라고요. ISFP 특징을 보면 어 장점은 인간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온화하며 화합을 중요, 중요시함. 제가 옛날에 비해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건 조금 덜해졌지만 되게 평화주의자기 때문에 이 설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함.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세상을 바꾸기보단 내가 맞춰가고 <웃음> 적응을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며 호기심이 강하다고? 응.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대 출신이잖아요. 예술 부심이 살짝 있었던지라 이 부분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진짜 많은 편이에요. 특히 저는 먹는 거,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새로운 맛, 궁금한 거 절대 못 참아 그리고 겸손하며 자기 성찰이 뛰어남 <웃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살짝 비꼬서 생각하면 자존감이 낮다고도 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가서 허세 있고 막 자신감이 가득 찬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부끄럽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는 되게 뭔가 무서운 상상이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은 16브랜드 16필터샷 쉐딩 아몬드로 얼굴 윤곽을 잡아볼게요. 16브랜드는 항상 이런 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샥샥 쓸어서 한번에 그라데이션이 쉽게 될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프피 단점으로는 일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룸 타인의 부탁이 거절을 못함 타인과의 의견 충돌을 회피하기 때문에 결정력과 추진력이 떨어짐 이 단점들이 진짜 정확히 저를 파악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솔직히 장점 단점 다 저긴 해요. 이 특징 글을 보고 완전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원래 저는 이가 나올 수 없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제 스스로 평가할 때. 혼자서 시간 보내는 걸 조금 더 좋아하고 물론 여러 사람에서 놀고 파티하고 이러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막 마음이 안정되고 힐링되고 그러는 건 혼자 있을 때예요. 그리고 하루 밖에서 놀았으면 하루 이틀은 꼭 집에 혼자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확신의 아이 아닌가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제가 밖에서 사람들 만나거나 가끔가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팔로워분들도 저를 이로 봐주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특히 밖에 나가면 저를 어딜 가나 이로 봐요. 너이 어쩌고 저쩌고지? 이런 얘기를 항상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살다가 엄청 밖에 나가 놀고 싶어지고 사람들이랑 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좀 커지면 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애교살도 조금 해주고 귀찮을 땐좀 그냥 이렇게 찝어가지고 붓을 이렇게 슬슬슬슬 대충 쓸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애교살이 요즘 하는 것처럼 뾱 생기진 않아도 은은하게 생겨요,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아이메이크업도 1틴브랜드마이메거진 로지 브라운 모드로 해줄게요. 되게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이슬색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구성이 너무 좋아서 어디 1박으로 여행 갈 때나 잠깐 외출할 때 이거 하나만 들고 와도 좀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메이크업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이 로지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저번에 쿨라 메이크업이랑 다르게 살짝의 탁함이 있기 때문에 음영감을 주면서도 핑키쉬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MBTI를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이 화장을 하면서 하니까 되게 헷갈린다. 이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 중간 음영을 줘볼게요. 좀붉그스름하게 음영이 들어가면서 쉬머한 펄감 때문에 살짝 오묘한 느낌도 주거든요 언더에는 붓으로 해주고 오늘 조명 때문에 살짝 좀 음영이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약간 은은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름 돋았던 점 ISP 학습 스타일이 약간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연구를 한대요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한다는 거아니있어요 <웃음> 제가 진짜 그게 심했거든요? 제가 하기 싫은 공부는 진짜 절대 절대 안 했어요 그냥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이게 다 흘러나가요 들어오면 흘러나가고 잠깐 꼬리 빼는데 집중을 해볼게요 오늘따라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네요 렌즈가 눈알에쫙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꼬리까지 다 그려줬으니까 휴 집중해서 그렸냐고 말을 못했네요 아까 팔레트에서 이 색을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조금 스머징시켜줄게요 아이라인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좀덜 나게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위로 올려줄게요. 아까 했던 i s f p 공부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하고 싶은 공부만 한다고 했잖아요. 점수도 되게 극단적이었거든요. 이공계열 분야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전혀 안된건 아니다. 시도는 해봤는데 이게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공부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한때 영어에 맞들려서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영어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었어요. 어디 외국 여행 가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나름 가능할 정도로 잘 됐었는데 제가 어떤 계기로 영어 흥미가 딱떨어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또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하니까 또확 못해지더라고요. 진짜 언어는 안 쓰면 확 후퇴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이 노랑 마스카라 이거보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한올한올잘 발리고 롱룻이 되는 것도 딱 눈에 보이고 뭔가 속눈썹을 예쁜 모양으로 잘 뭉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새 제품으로 바꿔줄 때가 온것 같아요. 살짝 찐덕찐덕해졌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ISP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또 ISFP들이 상처를 진짜 잘 받는다고 해요. 원래도 상처 좀잘 받는 성격이긴 했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겁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ISFP로 나온 게 아닌가. 저번에그 ENTP는 정말 뭐였지? 제 성격에는 T가 진짜 나올 수 없는 것 같거든요? T가 뭐지? T가 분석적 객관적인 성향이고 F가 공감적인 인간의 적인 성향이네요. 저는 파워 F예요, 진짜. TV를 보면 그 TV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감정이입해서 막 몰입해서 보는데 이제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살짝 뽀얀 느낌의 피치 핑크 컬러예요. 발색이 되게 여리여리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뭔가 조금 나스의 섹스 어필 느낌? 케이스가 연보라다 보니까 컬러가 상대적으로 되게 코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대감이 없었는데 막상 쓰니까 또 되게 여리여리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 은근 핑크키도 낭낭하고 이제 오늘 뭔가 MBTI 얘기한다고 했지만 막상 MBTI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할 얘기가 그렇게 많, 많은 것같진 않네요. 웬만한 건 다들 아는 얘기라서 뭔가 제 MBTI 위주로만 말을 해봤어요. 이건 살짝 누구랑 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저 혼자 주저리 주저리 하니까 이것도 또제 성격이 나오죠. 저는 저 혼자 있을 때랑 누군가 같이 있을 때랑 텐션이 완전 달라요.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또제 브이로그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또 저의 또 완전히 다른 텐션에 뭔가 반전 매력을 느끼신 게 아닌가 저 혼자 착각을 해봅니다. T와 F 차이의 유명한 일화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친구가,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드라이 샴푸 대충 하고 왔어. 이러면, T는 드라이 샴푸에 맞춰서, 오 드라이 샴푸 좋아? 무슨 드라이 샴푸 썼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F는, 헐 얼마나 피곤했길래, 그래도 티안 나고 괜찮네. <웃음>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대방 눈치 보면서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신의 F인 게 드라이 샴푸라는 단어에 꽂히는 게 아니라 피곤했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얼마나 피곤했길래 그러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머리가 정말 까만 것 같이 좋으면 못뭐 썼어? 이러고 알려달라고 할것 같고. T형은 뇌가 먼저 반응하고 F는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 난 심장이 반응하는 여자. 그리고 F가 좋아하는 칭찬이랑 T가 좋아하는 칭찬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확신의 F. 소중해 너는, 잘한 거야. 역시 최고야. 딱 이대로면 좋아. 나랑 떡볶이 먹을래? 난널 믿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사랑해. 티가 좋아하는 칭찬은 이 립을 발라주면서 말해볼게요. 메이블린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립인데 엄청 쿨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또 웜톤 색깔은 아닌 그런 모브 핑크 컬러예요. 처음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오랜만에 립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펴바르면 세상 뽀송뽀송해지고 점점 픽싱이 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아주 쉽게 줘서 컬러가 잘안 나오는데 그림자 없이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색이 살짝 코랄빛이 들어가 있어서 쿨톤이 웜톤 느낌 될 때랑 웜톤이 쿨톤 느낌 될때 사용하면 좋은 컬러 같아요. <웃음> 아 그리고 티 칭찬! 티가 좋아하는 칭찬들. 말 빠른 네가 센듯 너한테 많이 배워.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어? 다음에도 너랑 일하고 싶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한대요 되게 지식적인 걸 칭찬받는 걸 좋아하네요. 티인 친구들한테 나도 너만큼 똑똑해지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좋아하겠다. 나중에 노리고 한번 써봐야지. 근데 여기서 끝내기 살짝 섭섭하니까 글리터도 살짝 얹어주고 갈게요. 토니모리 애교빔 글린 글리터 골드빔 대놓고 애교살에 쓰라고 만든 아이템이네요. 입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되게 베이직한 느낌의 글리터인데 오, 되게 예쁘다 이런 데일리스러운 글리터는 진짜 오랜만에 발라보는 것 같아요. 딱 존재감 있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애교살에 힘줄 때 정말 딱이네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난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살짝 아이돌 느낌 나지 않나요? <웃음> 예전에 샵에서 그런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 색감도 그렇고 되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샵에서 많이 사용해주시는 컬러들? 생각보다 엄청 예쁘게 잘 나왔네요. 메이크업보다 MBTI에 뭔가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느라 메이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너무 결과가 괜찮게 나와서 꼭 여러분들도 어디 나갈 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도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먹을게요 짠! 머리까지 완성했습니다. 머리는 제가 진짜 진짜 너무 오랜만에 물결웨이브를 했는데 이건 사실 오늘 헤어 관리템 추천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천하는 제품 하면서 겸사겸사 물결 웨이브를 했어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MBTI 스터도 떨면서 재미있게 메이크업을 한것 같아요. 유튜버의 MBTI랑 구독자의 MBTI가 약간 비슷하대요. 뭔가 비슷한 성향끼리 아니면 잘 맞는 또 MBTI가 있잖아요 그 짝꿍 MBTI 제 친구들도 ENFP나 ENFJ 이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제 구독자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아니면 은 저랑 성향이 비슷한 INFP나 ISFP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좀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도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Show you mine when things get crazy. Oh.